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켓입니다 오랜간만에 또 외물을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 보시는 건물입니다 오늘 어, 추천해 드릴 건물은 상업용 건물이 아닌 일반 음, 제조 공업용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매매가 1 6에 나와 있고요 음, 추천 정도는 음, 개인 사옥이나 이제 창고 에, 공장 개인 사무실 제조업용으로 예, 추천을 드립니다 음 건물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현재 매매가 16억에 나와있고요. 어, 대지가 229.59평, 230평으로 음 보시면 됩니다. 건축면적은 바닥면적인데 예, 121.14평씩 올라가 있고 총 3개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예, 344평 정도 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중공년도는 2015년도 어, 1월에 달 예, 준공이 됐고요. 어, 주차 대수는 5개 8대 에주차될수 있습니다. 어, 승강기는 현재 없습니다만 어, 현재 승강기 대신에 에, 제조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음 리프트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리프트 한 대가 돼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데 리프트를 승강기용으로 어, 개조해서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대출 금액은 한 7억 정도 설정되 있고 현재는 이율 한 3.5% 정도 쓰고 있는데 예, 이자만 한 210만원 월 210만원 정도 지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9억 정도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천용도는 사옥이나 창고 음, 공장, 제조업용으로 어, 추천을 드립니다. 그 1층은 현재 에, 에, 공부상에는 소매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 8 9 평으로 보시면 됩니다. 2층은 예, 현재 공장으로 활용돼 있고 제조업으로 돼 있습니다. 1층 일부도 음, 사무 실하고 제조업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3층은 사무실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이 주변에 예, 이 앞에 대로가 한 20m 아, 아, 폭 음, 도로로 보시면 되겠고. 또 측면에 있는 도로 뒷면 하고 해서 한 8m 정도 도로가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이 20m 앞 대로 옆쪽에 위쪽에는 에 11시 방향인데요 그쪽에는 대전시 공용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하거나 이런 데는 어 굉장히 여유롭고 한가한 에 그런 어 입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세 분석을 말씀드리면요. 어, 평당 공시지가가 158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30평을 곱하면 땅값 공시지가만 한 3억 6천 4백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가는 15년도 1월에 준공됐기 때문에 한 350만원 쳤을 때 344평 하면 한 12억 정도. 어 건물 원 예, 토지하고 건물 합쳐서 원가 16억 딱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가 현재 16억에 나와 있는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해당 건물은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제조업 겸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현장을 한번 촬영했는데 현장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켓입니다. 아,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거는 동, 어, 중구 어, 호동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아, 오늘 에, 날씨가 어, 태풍이 지나가고 어, 공기도 쾌창하니 어, 아주 좋습니다. 아, 구름은 좀 껴있습니다만 어, 이쪽은 이제 보문산 공원 올라가는 쪽이고요. 호동, 어, 중구 호동에서 보문산 쪽으로 가는 어, 길목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 복개, 하천이 가운데로 오르고, 이제 이 부분은 복개되어 있는데, 폭한 20m 정도 도로가 깨 있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예, 예 보시는 예,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 용도는 예, 공장 겸, 어, 사무실 용도로 어,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음, 광목 이야기 이렇게 해서, 어, 이불 제조업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어, 어, 추천정도는 개인 사옥이나 어, 개인 기업을 하실 분한테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대지 면적이 약한 230평 정도 되는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1층 바닥면적이 121평씩 올라가 있습니다 3층 건물이고요 연면적이 어, 344평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용도 지역은 어, 일종 어,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안, 이 위쪽으로는 보문산에 올라가는 등산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음, 주위에는 창고 겸 일반 가정집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는 이제 시내에 나가는 쪽이고 어, 도로 사정은 이 대지 300, 네, 100, 230평을 가운데 두고, 도로폭 20m 하고, 이제 8m, 약 8m 도로가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도 좋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해풍에 하천이, 이렇게 맑은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쪽은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음, 중국연도는 2015년 1월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비교적 신축 건물이고요. 어, 제조업으로 지금 승인이 나 있고, 어, 어, 이불 공장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매매가는 16억, 어, 융자는 한 7억 정도 대출이 나가 있는 상태고요. 연이율 현재 3.5% 정도 했을 때, 음, 월 지출이자는 210만원 정도 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어, 주변 주위를 건물 주위를 한번 어,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예, 130평 어, 제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주위에는 예, 주택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어, 창고 어, 겸 어, 제조업 사무실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건물 내부를 한번 진입해서 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는 들어와 있지 않고 LP가스, LPG가 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현재 작업중인데 좀 양해를 구하고 실내를 한번,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주차시설은 8대 정도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저쪽 어, 복개도로 옆에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어, 시립 예, 공공주차장이 예, 저 앞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예, 3층 건물이고 현재 리프터가 이렇게 형성,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자주 사용은 이제 가끔 하시는데 어, 엘리베이터용으로 개조하셔도 어, 어,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계단실 옆에 화장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음, 1층은 이제 제조업 공장으로 이렇게 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쪽은 사무실이고요 예, 뒤쪽은 현재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어, 사무실은 천장을 어, 팩스로 해서 내렸는데, 어, 이쪽 창고, 어, 층고가 약한3에다 음, 70정도 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재 창고로 이렇게 어, 사용되고 있고요. 어, 1층 어, 평수는 89평 정도. 어, 전용 89평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고 용도나 제조업으로 활용하실 분들은 눈여겨 보셔도 좋을 듯한 매물로 보시면 됩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현재 제조업으로 허가가 나 있는 상태고요 어,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층구는 1층에 비해서 어, 그다지 높, 높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계단실 모습이고요 <웃음> 리프터실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현재 제조업으로 어, 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층구는약한 어, 3m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일하고 계신 관계로 어, 다음에 3층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웃음> 예, 2층 이 전용면적이 한 100평 정도 되고요 예, 3층도 1 0 3평정도 전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3층은 안쪽에 사무실이 공장 겸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고요그 다음에 이쪽은 직원들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식당 모습이고 식당하고 어, 이 가운데 있는 건 내력벽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103평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쪽 안쪽으로 사무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대직원들 일하고 계시고요. 음, 옥상을 옥상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옥상 들어가면 옆에 이제 기계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옥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옥상 모습입니다. 어, 일본은 이이 아스팔트 싱글 구조로 이렇게 어, 지붕이 형성이 되어 있고, 어찌는 바와 같이 주변 경관, 보문산 공원으로 굴러 사이에 있서 주변 경관도 아주 좋습니다. 안쪽, 이쪽으로 가면 시내 모습이고요. <웃음> 음, 해당 건물 어, 매매가 16억에 나와 있고 어, 중국 연도는 2015년 1월 산입니다 예, 대지가 229평이고요. 어, 건축 면적 121평, 13층, 그래서 344평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추천 용도는 음, 제조업 또 일반 사, 예, 예, 사택으로 쓰실 분또 일반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을 드리고 어, 어, 또 개인사업 창고나 공장 용도로 어,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출은 어, 3.5%에 한 7억정도 설정이 되 있고 실 투자 금에한 9억정도 어, 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어, 조건에 따라서는 한 5천에 한 5,600 정도 임대 어, 현재 계신 분이 임대로 어, 어, 어, 끼고 사실 수도 있는데 그걸 협의하실 사항이고요. 네, 건물 어, 평가를 한번 말씀드리면 공시지가가 평당 약한 158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230평 하면은 공시지가로 3억 6천 대. 땅값만 3억 6천 대 보시면 되겠고 건물가 350만 원더 어, 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344평 음, 곱하면은 한 음, 건물가 역만한 12억 이상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건물값 공시지값 어, 더해도 어, 어, 10 음, 15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 어,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어, 어, 본 브리핑을 마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